주제에 맞는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그 중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저희가 고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, 아무래도 지금 듣고 싶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데 초롱씨 요즘 즐겨 부르는 애창곡 있나요? 요즘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요? 네. 아 요즘에는 사실 노래를 잘안 부르죠 집에서 아! 아! 아! 아! 김남주 씨라고요. 그 솔로로 데뷔하신 그 신인 가수분이 있는데 Bird라는 yeah. 그 곡이 있더라고요. 너무 좋아서 저도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. 딴딴딴따란 따란 따란 따란, 따란, 아, 따란, 아, 따란 노래가 그래요? 버띠 벌티 버띠야 잘하시네요. 어, 괜찮아요? 네. 그 노래 좋더라고요. 와, 요즘 굉장히 즐겨부리고 있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어, 노래를 잘안 부르죠, 집에서. 저도 그게 애창곡이에요. 아 그래요? 버띠 예, 버띠야 예. <웃음> 벌티 아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, 맞아, 죽어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<웃음> 아,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그쵸? 같아요 그쵸 예, 라이브